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핵을 사용해 무리를 일으킨 핵쟁이들의 사건 사고 베스트5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최대 100명의 유저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FPS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으로 스팀 역사상 최다 동급자 수를 기록한 게임입니다. 게임이 유명한 만큼 크고 작은 대회들이 많았는데 아프리카TV 베지스 대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했던 BJ 카이저가 대회에 참가했고 그 플레이 영상을 시청자가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서 핵 사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럼 관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명 온다 아이고 AMC라 지금 장면이 중요한데 에임핵에서 생기는 현상 중 하나가 총을 발사하고 적을 죽이면 에임핵을 사용하기 위한 대상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의 플레이어의 에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약간의 갭이 생기게 되면서 이와 같이 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개발된 핵들은 이런 부분까지 부드럽게 잡아주는데 카이저가 사용한 핵은 고가의 에임핵이 아니었습니다 싸구려 핵답게 에임이 심하게 튕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느리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적이 나타나고 총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적이 사망하면서 에임이 북동쪽으로 튀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이저는 에임맥을 주로 사용했었고 전적 기록 사이트로 확인한 25킬 0치유의 헤드샷 36.5%와 저격거리 881m 등의 믿을 수 없는 전적으로 핵 사용에 대한 의혹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결국 BJ 카이저는 핵 사용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방송을 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tv 운영자가 들어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연구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핵을 인정하는 방송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카이저는 많은 유저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을 신고한다는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 댓글에 자신의 핵 사용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멸하게 됩니다 정말 뻔뻔하고 멍청한 핵쟁이의 최후였습니다 BJ 카이저와 마찬가지로 IEM 오클랜드 인비에선에서 고스트 게이밍 소속의 미코이가 핵사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논란을 일으킨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총 36명이 남은 상황에서 건물 안에 몸을 숨겼다가 4배율 스코프를 통해 창문 밖을 정찰하는데 현재 시야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언덕 뒤편에 있는 적의 머리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하더니 총을 발사합니다. 당연히 총알은 지면에 박혔고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대상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해우소 건물 안에 숨어있는 상대의 머리를 조준하다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들판 위를 뛰어가고 있는 유저와 건물 안에 숨어있는 유저까지 누가 봐도 주변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두고 핵을 사용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아직까지 징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인도의 카운트 스트라이크 대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는 아직도 카운트 스트라이크 인기가 많은데, 인도의 프로게이머, 호세이 큰니킬쿠마와이 대회에서 외부 핵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PC 이상으로 인해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대회 주최측이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니킬쿠마왓의 컴퓨터를 확인하는데 핵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급하게 핵 프로그램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같은 게임단 소속의 선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핵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게임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지만 조준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에임핵을 사용했다. 핵 사용이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핵 사용이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쿠마와의 어이없는 인터뷰 내용에 인도의 카스 유저들은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결국 핵 사용이 적발된 니킬 쿠마왓은 대회에서 실격 처리됐으며 향후 5년간 어떤 e스포츠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는 출전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핵을 사용해 우승 상금을 차지해놓고 카스를 시작한 이후로 자신에게 나쁜 일만 생겼다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최 측은 물론 카스 유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2016년 5월 24일 전세계 동시 발매된 오버워치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 FPS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서든어택과 카운트 스트라이크를 밀어내고 장기간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반스쿼드가 유명했던 이유는 오버워치의 이런 인기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버워치 경쟁전 4시즌 당시 그랜드마스터 랭커 구간에 혜성처럼 등장해 매크리와 위도메이커를 모스트픽으로 선택해 말도 안되는 에임을 보여주며 그랜드마스터 구간에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 이태준의 개인 방송에서 상대팀으로 만나면서 그의 존재를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화려한 플레이로 킬 로그를 도배하며 실력을 뽐냈고 게임 전체를 지배하며 이태준의 멘탈을 탈탈 털었습니다. 이후 이태준이 1대1을 신청했고 여기서도 위도우메이커와 매크리 모두 괴물처럼 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반스쿼드 챌린지 이태준의 프로생활 인맥으로 다른 프로들과 게임을 주선해 반스쿼드 뚝배기를 뿌시기 위한 컨텐츠를 시작하게 되는데 루나티카이의 에스카, 런어웨이의 미라지 등총 5명의 정상급 프로게이머들과 경기를 했고 카르페와 류재영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모두 이기면서 그의 유명세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반스쿼드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엄청난 헤드 적중률로 인해 핵 논란이 잠깐 있었으나 여러 프로게이머와의 대결을 통해 핵 유저가 아닌 것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반스쿼드를 핵 유저라고 이야기하면 핵무세라며 실력을 식임이 질투하는 속 좁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를 신격화하는 유저 및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2017년 6월 21일 블리자드에서 핵 관련 잠수함 패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상하게도 이 시점부터 반스쿼드가 게임을 접속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오버워치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몇몇 신빙성 있는 증거미 자료들과 함께 반스커드가 핵 유저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다시 한번 제기됩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된 영상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느리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이 벽으로 숨어버리자 에임이 이상한 곳을 향한 뒤 총을 발사합니다 벽 너머에 있는 적 헤드에 에임이 올라가는 부분도 수상하게 보입니다. 그 당시 반스쿼드가 활동했던 카톡방에서 핵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배틀그라운드를 하겠다며 해명 없이 톡방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의혹에 대해 팬들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왔지만 현재는 장기간 잠적해버린 반스쿼드의 행동으로 인해 핵의혹이 사실이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라이어 게임즈가 개발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전세계에서 매달 1억 명이 넘는 유저들이 플레이하며 수많은 e스포츠 스타들을 배출한 게임인데요. 이번에는 프로 게임단 소속의 프로 선수가 핵을 사용해 라이어 세계 공식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건입니다. L.O.L 챌린저스 서머에서 활동했던 사인윤찬호 선수가 다수의 게임에서 헬퍼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제재 현황이 L.O.L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유명한 게임과 핵은 뗄려야뗄수 없는 사이로 LOL도 헬퍼라는 핵이 존재했는데 일반 유저나 BJ도 아닌 프로 선수가 사용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핵과의 전쟁은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개발사에서 헬퍼를 찾고 그걸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또다시 수많은 헬퍼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핵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헬퍼를 사용하고 있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헬퍼는 상대의 이동 동선을 체크해서 스킬을 적중인시키는 것과 스킬 사거리 및 미니언 막타를 먹기 위한 HP 확인 그리고 적들의 위치 파악과 스펠 쿨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시야가 없는 곳에서 적이 나타나면 별도의 사운드를 통해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핵 사용자에게 게임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보완해주기 때문에 일반 유저가 핵 유저를 상대로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라이어게임즈가 핵 감지 프로그램 데마시아를 도입한 이후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한국 기준 LOL 유저의 1% 정도가 헬퍼를 사용한다고 하니 핵 없이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속에서 악명을 떨쳤던 핵쟁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핵 사용에 따른 제재가 게임에 따라 크게 달랐던 부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는 많은 유저들을 위해 개발사는 물론 해외 운영 측에 좀더 적극적인 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